지금 참나 체험 학당에 오셔서 몰라 하시다가 바로 되실 때도 있죠? 그분이 지금 8급, 7급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점검하신 뒤에 공인, 그거는 아마하고 프로, 프로 다는 프로 급수는 저거 통과해야 나옵니다. 개념적이, 이거 이론심사, 이론 필기시험까지 봐야 돼요. 아공, 복공 정확히 알고 있는지. 알고 그 체험을 하시면 비슷한 체험 같지만, 같은 체험 같지만, 맛이 달라요. 여러분, 털린 업장이 달라요. 아무리 참나랑 만나도 아고 복공 물어보면 머릿 속이 캄캄하면은 지적인 업장은 안 털린 거예요. 지금 심리적인 업장만 털렸지. 지적인 업장이 털렸으면 그냥 별게 아니라 그냥 그게 당연하게 그걸 알고 있어요. 어, 그건 당연하지. 공부하면서 그거 물으면 안 되지. 이 말이 나오는지 참나가 상나가정하다고 갑자기 이게 당황하시면, 그러니까 알만하신 체험을 했는데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단계예요. 생각을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이미 체험이 없진 않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작은 부분들에 가서 이렇게 체험해서 자명하게 쌓아가면 큰 그림도 점점 개념이 심화되다가 체험적으로도 나는 그거 체험한 것같 그게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이제 자명하게 올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원만하게 다 알지는 않지만 아공의 진리가 우주에 존재한다. 이게 체험적으로 자명하다 이 말을 하실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 7급이 튼튼해집니다. 그,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오늘 첫 페이지 한장있는데 여기 이 안에 엄청난 얘기가 들어있죠. 공부의 첫 길을 열수 있으면 그 다음은요, 이제 갈면 돼요. 지금 나름 고속도로 지금 통과한 거 아시, 아닙니까? 지금 이구9까지 아니 1급까지 가는 길을 하나의 고속도로를 이미 진입, 처음 도로 진입하는 부분을 다룬 거예요. 체험이 됐으면 진입하신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 길에 진입하신 거예요. 그길 진입하기 전에 막 지도 한번더 뒤져보고 더 뒤져보고 하다가 맞다 여기다 하는 그때가 온다고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계속 달리면 돼요 그 심화 자명함이 심화되는 거에 따라 자 깨어 있기만 해도 아공복공의 진리가 이제 이미 자명하게 인가가 돼버린 상태가 자꾸 연장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몰라만 한 시간 하실 수 있다고 해서 욕급 보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참나와 에고에 대한 선명한 아공복공의 지혜를 갖춘 채로 몰랄하실 수 있을 때 5급 6급인 거예요. 정식 5급 6급이 그래서 제가 이, 이거를 준비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선정만 늘리는 것밖에 안 돼요. 석가모니도 선정만 하고 있는 힌두교인들 비판한 건데 실제 힌두교인들도 선정만 하지 않습니다. 지혜 다 갖춰요. 근데 지혜를 더 강조했던 거죠. 저 정확한 지혜를 강조했던 거죠. 석가모니는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정확한 지혜를 강조했던 그 정신을 살려서 지금 우리가 석가모니는 아공만 얘기하셨지만, 복공까지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연구해 볼수 없냐는 거죠. 그걸 정확히 설명해 줘야 사람들이 하지 않겠냐는 거죠. 이 이론들은 지금 대승불교 경전 뒤지면 나옵니다. 부분부분. 부분. 근데 이거를 통합해서 얘기해 줘야지, 부분부분 나누면 제가 여러분한테, 그, 7급 되시고 싶으시면 대승기신론을 많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뭐 이렇게 합격하기를 바라지 않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뽑아서 그걸 보여드려야죠. 다 연결을 지어서